철시 안녕. <웃음> 아이 잘했어. 철시 <웃음> <태유 씨>, 안녕. <웃음> 오,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웃음> 어디가? 첼시, 안녕. <웃음> 거기 아닌데. <웃음> 어, 뭐해, 첼시. 거기 아닌데. 첼시, 안녕. <웃음> 뭐야. 왔어. <웃음> 아, 왔어. 아, 왔어. 아, 왔어. 아, 왔어. <웃음> 어, 또 가? 철시 안녕 오오 떡더 데 떡더 간데 야너 저거 왜 먹지 철시 안녕 철시 안녕 아우씨 아너 누워 철시 안녕 먹지 말랬지. 어, 첼시안녕 형, 시안녕 형, <웃음> 저런 이씨쟤아이시이이시아이 형, 이시이 형, 안이 형, 안이이 형, 안이 형, 안이 형, 이러쟤시이 형, 쟤시안이 이시 들어와, 들루와와와루와루와 아, 안나가와일루와일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루와 들어와, 일루와일어와일루와일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와들루와와 들어와, 루와일루와와 신나가지고 는널 잡을 방법은또 있지. 하다다하다다하다다하다하다다하도다다도도 하도도 하도도 아도도 하도도 하 하도도 하다다하다다하다하다다하다다하다다다다다 너가 앉을 때 잡아줌. 한번 그냥 밑질 던져본 거지고. 어? 앉아라 빨리. 와, 물어본 거죠. 지 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누가 저거 어? 셋씨 누가 저거 먹으랬누가? 누가 먹으랬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먹으랬냐고 누가 씨. 누가 먹으랬냐고 씨. 먹지 말랬지. 씨.